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0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 n을 1을 더해줘서 시작값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s 에다가 n을 하나씩 더하는 건데 반복문을 돌면 1부터 10까지 도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s 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더해서 마지막에 s 이라는 합계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문제가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하는 문제였으면 s 을 0으로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s 을 0으로 초기화해 주면 제일 처음 n의 값을 0에서 하나 더해서 n이 1이 됐겠죠. 1부터 s 이 누적이 되는데 이걸 실행하면 55라는 결과값을 갖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0으로 초기화를 안 해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합계가 아니라 어떤 값이 나올지 알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sum을 0으로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n이 1입니다. 아까 1번 문제는 n이 0인데 시작하자말자 n을 1을 증가시켜서 증가된 1이 썸에 더해져서 1부터 더해졌던 거죠. 썸에서. 이번에는 n을 애초에 1을 주고, 썸에다가 바로 더해서 똑같이 썸에 1이 더해집니다. 대신에 이제 증가는 뒤에서 하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1이 누적됐고, 2가 되고, 2가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썸에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누적되다가, n이 10이 되면 10은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10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썸이 더해지고 다시 n이 11이 되면 11은 10보다 크기 때문에 나와서 더하기가 안되고 1부터 10까지의 학계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 55라고 똑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이제 n이 0이죠. 그 다음 m 플러스 1이니까 0이었는데 무조건 하나 더하고 시작하죠. n이 1이 되고 1을 썸에다가 더하니까 1부터 더해집니다. 그 다음 1이 10보다 작으면 올라가서 2가 되고 1에다가 다시 누적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반복하겠죠. 그 다음 9가 됐을 때 9는 10보다 작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9가 하나 더해져서 10이 됩니다. 10이 되고 합계값에 10을 더해주니까 1부터 10까지의 합계가 됩니다. 그 다음 내려오면 10은 10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은 값이니까 종료가 돼서 똑같이 55를 구하게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 합계값이 1이 나왔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게요. sum은 0, n은 0 n은 n 플러스 1 sum은 s m 플러스 n 그리고 n이 1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0보다 작으면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주면 안되죠. if문은 비워두시고 여기에 else를 만들어야겠네요 여기에 no일 때 합계를 찍는 거죠 yes면 다시 반복문으로 가야 되니까 yes면 10보다 작으면 if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else문을 수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10하고 같아지거나 커지면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실행해 주시면 똑같이 55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sum이 0고 n이 1이네요. 그 다음 sum에다가 n을 더해주고 그 다음 10보다 크지 10보다 크면 반복하는거죠. 그래서 10보다 크면으로 바꿔주시고 아니면 나가는 거니까 else에 브레이크를 두겠습니다. 위에하고 똑같이 n이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부터 더하기 위해서 sum이 위에 왔습니다. 그리고 n은 그 뒤에 하나씩 더해주는데 sum은 0이고 0에다가 1을 더했죠. sum은 1이 되고 n이 2가 됐죠. 2를 저장해놓고 2가 10보다 크냐? 2는 10보다 크지 않으니까 바로 종료되겠죠. 이건 답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실행해보시면 합계가 1이 뜨죠. 여기에서 yes가 되어 있으니까 10보다 작냐 라고 하면 10을 동작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10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썸은썸 sum 더하기 n인데 0 더하기 1이죠. 썸에 m 의 1이 누적되고 n을 하나 더해서 2가 됐고 2는 10보다 작아야 yes로 갈수 있죠. 그래서 부동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2가 올라가서 누적이 되고 3도 반복하겠죠. 그래서 9도 작으니까 반복하고 이제 10이 됐을 때 는이 있어야 10하고 10이 같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셔야 10까지 더해지고 11이 되면 11은 10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니까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합계를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 55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4번은 짝거나 같다로 고쳐야 정답이 됩니다.